어느 고수의 투자 원칙 하나 차트는 과거의 거래 내역을 쾌적화시킨 그림에 불과하다. 만약 차트 분석이 가능하다면 단기 주식투자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사람들은 몇 년간 차트 분석에 통달한 사람들이므로 분명 수개월 이상 장기간 연속적으로 대회에서 우승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기 주식투자 대회에서 수개월 연속 우승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대부분 단기 대회에서 우승 후 증권 방송에서 강연 등으로 돈을 번다. 이유는 간단하다. 다시 우승할 확률이 지극히 낮다는 걸 그들 스스로가 알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확률의 일도 매주 일어나는데 주식 대회에서도 우승한 사람들은 모두 승리에서 시작해서 승리로 끝이 난다. 평생에 운이 한 번에 다 따라와서 최고의 수익률을 내는 경우다. 그들 스스로도 그게 공부에 의한 필연적인 법칙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행운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결과란 걸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만약 그것이 운이 아닌 필연적 필승 법칙이라면 세계의 각종 연금들은 각종 자산들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단기간에 자금을 600%에서 1000% 올려주는데 누가 돈을 맡기지 않으리. 하지만 어디에도 자산을 불려 달라며 그들에게 연금을 맡기는 것은 없다. 만약 국가 재정을 그들에게 맡긴다면 대한민국은 재정 적자든 경상 적자든 우려할 필요도 없이 세계에서 최고 부자 나라가 될 것이다.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나라의 재정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는다. 그런 수익률이 일관되게 계속 이어진다면 미국보다 더큰 부자 나라가 될수 있음에도 말이다. 그들은 한번 우승 후 전문가라는 명칭으로 책을 내고 방송에서 주식중개인으로 활약하며 돈을 번다. 그들의 사탕발림 말들의 유혹되어서는 안 된다. 둘 주식시장에서 전문가는 따로 없다. 왜냐하면 시장은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십년간 주식시장에서 일정한 패턴이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분석 연구하였지만 그 어떠한 일정한 패턴도 없으며 마치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며 마치 정신병자처럼 항상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띈다. 투자자가 시장을 계속해서 무한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장의 감정을 뺏기지 않아야 하고 기쁨이든 공포든 내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올 때까지 몸을 깊숙이 숙이고 무한정 기다리는 방법뿐이다. 셋, 증권사 방송은 마치 경마장의 장례 방송처럼 도박에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도박 중개인에 불과하다. 그들의 목적은 어떻게든 시장 참여자들이 더 많은 거래를 하여 수수료를 챙기는데 목적이 있다. 절대 휘둘려서는 안 된다. 또한 증시 관련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 가서 메인에 실린 글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측이 정확한가 하며 놀라서도 안 된다. 스포츠뉴스도 이긴 팀의 뉴스를 처음 내보내고 입시철 고등학교도 좋은 곳에 합격한 학생 순으로 합격 현수막을 적는다. 증권사 홈페이지 메인에 실린 각종 기사나 애널들의 글들은 수만 명의 애널들이 쏟아낸 글 중에 마친 것만 골라서 메인에 실은 것뿐이다. 따라서 그날 그날 전부 다 마친 글들이 올라온다. 놀랄 필요가 없다. 또한 폐쇄형 유료 사이트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1,000명의 사람에게 사기를 친다고 하자. 1,000명을 각각 500으로 나눴어. A 그룹에게는 어떤 주식이 내일 오릅니다. B 그룹에게는 내일 내립니다. 다시 250명으로 나누고 125명으로 나누고. 다시 62명으로 나눈다 이런 식으로 4번 정도 연속으로 마친 마지막으로 남은 62명은 아마 당신을 주식의 신으로 알고 모든 걸 바치려 할 거다 추천주를 알려주겠다는 유료 사이트도 이런 원리로 돌아간다 당신은 어떠한 추천주를 받은 특정 그룹일 뿐이다 그리고 그 사이트는 자신들의 수익률을 증명해줄 실제 증인들이 존재한다며 온갖 광고 문구들로 홈페이지를 지장한다. 그들에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좋은 일이다. 그룹이 많이 생기니까 말이다. 네, 증권사 투자대회의 결과표를 보면 모두 수익률 0%에서 시작하지만 대회가 끝날 때쯤엔 수익률 0%인 사람이 최종순위의 최고 상위 20% 아무리 낮아도 상위 45%에 포진해 있다. 대회 참가 신청만 해놓고 실제 거래를 하지 않은 수익률 0%의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참가자의 딱 가운데 평균 순위보다 무조건 더 높은 순위에 위치해 있다. 모든 투자 대회의 99%가 같은 결과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래를 하면 할수록 땅통에 수렴하기 때문이다. 상위층에 랭크된 사람은 두 종류다. 단기의 경우 테마주 도박 옵션의 경우 콜프 등의 2분의 1 도박 등이 기가 막히게 연달아 계속 맞아 운이 한 번에 따른 자 어느 순간에 이르러 더 이상의 위험 행위를 중단하고 그 수익률을 유지한 자. 장기의 경우 버피처럼 기업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으로 오를 기업을 고른 후 자신이 승리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린 자이다. 이를 제외하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벼랑 끝에 손목 힘만으로 근근히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폭포수 아래로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0%의 수익률 마저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땅통에 수렴하는 계좌를 보게 된다. 다섯 투자는 기본이 30년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기간에 일확천금을 버는 여행 수만을 바란다. 결국 자멸할 뿐이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마음의 평정 이다. 한 번도 손실을 입지 않고 연간 7에서 12%씩만 꾸준히 수익을 내면 복리로 30년 후엔 1억이 20억에서 30억이 된다. 1억이란 원금에서 더 이상 원금의 증가 없이 계산해도 저렇게 돈이 불어난다. 30년 동안 다른 수입원을 통해 저금을 통하여 원금이 계속 늘어나면 완주 종착력엔 20억에서 30억보다 더큰 돈이 모인다. 담담하고도 태연하게 긴 마라톤을 완주만 하면 된다. 여섯, 경제성장과 주가상승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중국 증시가 6천을 돌파하고 중국 경제성장률이 10%를 손쉽게 연이어 돌파할 때 이런 경제성장률이 20년은 넘게 이어진다고 전망하며 중국 증시도 매년 10%씩 상승할 거라고 전망한 사람들이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식의 경제성장률로 주가 상승을 따지면 우리나라 증시는 과거에 벌써 종합주가지수 3천은 장난이고 5천을 돌파했어야 한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1989년에도 천이었고 2009년 2월에도 천이었다. 20년이 지났고 우리나라는 훨씬 더 성장했고 경제의 파이도더 커졌지만 종합주가 지수는 20년 전과 똑같았다. 종합주가 지수 안에서 비터지는 기업 간의 전쟁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89년과 09년의 종합주가 지수는 같은 천이지만 살아남은 극히 일부 기업만을 제외하고는 상장기업의 95%가 상패되어 물갈이 됐다.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하며 기업의 성장과 세태 파산 그리고 신생기업의 등장 다시 성장과 세태 파산을 반복한다. 그리고 한 사업 분야의 파이가 커지면 경쟁기업이 속속 몰려와 출혈경쟁을 통해 이익을 나눠가진다. 경제성장과 주가성장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이유다. 하나의 일위 기업이 영원히 그 사업을 독점하고 무한히 그 사업 분야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면 주가 지수도 경제성장과 같이 함께 올라가겠지만 불행히도 주가 지수의 동행은 자국 내 상위 1위 기업이 경쟁에서 끝까지 살아남을지 안 남을지 알 수가 없어 미지수이며 심지어 한국처럼 IMF 같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상위 시가총액 종목이 줄줄이 상패되고 시가총액이 낮은 신생 기업들로 다시 채워질 경우 허망하게도 종합주가 지수는 몇십 년전 원점으로 돌아가기까지 한다. 이때 일본은 버블 붕괴 후 10년이 넘는 장기 불황으로 니케이 지수 10년 차트가 우하향을 그리고 있었다. 따라서 무작정 장기 보유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최고의 수익률을 얻는 방법은 버핏처럼 기업을 고르는 통찰력이 있어 30년 후에도 살아남을 개별 기업만을 골라 따로 투자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버핏처럼 기업을 고르는 통찰력이 없어 개별 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는 매우 위험하다. 일곱 p r PBR 같은 숫자 놀음에 현혹되지 않는다. 과거의 실적으로 현재의 주가가 저평가 되었나 고평가 되었나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한 짓이다. 왜냐하면 미래의 실적에 따라 PER, TBR은 언제든지 바뀌기 때문이다. 이리 튈지 저리 튈지 모르는 미래의 실적을 예측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며칠 후 나올 지난 분기 실적도 예측이 틀리는데 2분기 이상의 미래 실적 예상은 신의 영역이다. 따라서 최고점에서 매수라는 최악의 매수 타이밍을 가정했을 때 실적이 터나지 않을 경우 물타기를 통해서도 영원히 원금을 찾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실적에 끝없는 악화로 상장 폐지까지도 가능하다. 여덟. 회계팀을 믿어서는 안 된다. 특히 코스닥 기업의 회계팀은 분식 회계 전문가들이다. 일부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는 돈으로 할수 있는 투자 행위 중 가장 위험하다. 아홉. 영속 기업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5년 10대 기업 중 30년 후 1995년 살아남은 기업이 하나도 없다. 1965년 100대 기업 중 30년 후 1995년 살아남은 기업은 16개에 불과하다. 대기업 100개 중 16개만이 살아남았다. 생존율 16%이다. 미국은 21% 일본 또한 22%이다. 그나마 대기업만을 표본으로 한 수치다. 중소기업까지 가면 초토화된다. 코스닥에 상장됐던 전세계를 휘어잡을 것 같았던 이벤처 기업들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우리나라 최초의 나스닥 상장기업이 어느 회사인지 알고 있는가. 바로 90년대 후반 전국의 초고속 인터넷 시장을 선도하던 브루넷이다 대한민국 최초로 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시작한 회사로 그 유망했던 브루넷이란 기업은 설립 3년 만인 99년 11월 마침내 국내 기업 최초로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 상장가 18달러, 첫 거래가 44달러 돌파, 게다가울 스트리트저널이 99년 11월 셋째 주에 뽑은 유망 상장 기업 20여개 기업 중 무료 상위 2위 업체로 뽑혔고 2000년 말에는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무려 3천억 원의 투자 자금을 유치받았다. 그러나 KT의 파상적인 물량 공세에 무리하게 맞대응하다가 만구축 인프라 비용으로 금융권 차익금만 1조 2천억 원까지 불어났고 결국 두루넷은 한때 80달러를 넘던 주가를 뒤로하고 2002년 11월에 30일 연속 1달러 미만을 기록하여 결국 상장 폐지되었다.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란 것이 이렇게 위험하다. 또 하나 예전에 코스닥 이기술주 에피소드를 하나 말하자면 코스닥 상장 기업 중에 폴더 휴대폰의 윗면과 아랫면의 기기를 연결해주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다. 바형태의 휴대폰에서 90년대 말 폴더 형식의 폰이 주류로 바뀌고 폴더 형식으로 내놓은 삼성 애니콜 폰이 대인기를 얻으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회사였다. 당시 이성적인 판단으로 생각해봐도 SK텔레콤 등의 기계 구입비 지원으로 휴대폰의 대중화가 이루어진다면 1인 1폰 시대가 열릴 것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4천만 개의 휴대폰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팔릴 것이었다. 또 기계를 2년 정도 쓰다가 또 바꾸니까 이런 사이클로 또 팔리게 되고 더 대중화가 이루어지면 1인 2폰 시대가 열릴 것이라 단정지었다 이런 식으로 추정하여 미래의 영업 실적으로 현재의 PBR, PBR을 측정해 보니 당시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은 가치 투자주 그 자체였다. 그래서 주가는 앞뒤 안 따리고 계속 상승하고 있었고 지금 싸도 싸다는 생각이 만연했다. 그러나 정말 어처구니가 없게도 반전은 너무도 뜻밖의 곳에서 나왔는데 모 회사에서 최초로 슬라이드폰을 출시한 것이다. 폴더폰보다 디자인이 깔끔했고. 굉장히 신선한 창조였다. 시장의 흐름을 타더니 결국 어느 시기엔 출시되는 신품의 대다수가 슬라이드폰이었다. 그 회사는 폴더폰을 연결하는 부품만을 만들던 회사였기에 실적이 추락하고 주가도 폭락하고 장밋빛 전망으로 계산했던 미래 실적도 모조리 빗나갔다.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교육주를 통해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 시장을 억제하면 할수록 오히려 메가스터디 등의 교육주가 폭등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1등주가 메가스터디였고 그 후발 주자가 엘리메듀였다. 근데 엘리메듀라는 회사가 특이했던 게 논술 부분에 특화된 회사였다는 거다. 어떻게 대입 시험을 로또 찍기로 평가하느냐. 객관식 점수 줄세우기가 과연 공정한 교육인가? 기타 등등. 2000년대 들어서 논술이 갈수록 부각되었고, 엘리메디는 논술 관련 쪽에서 특화된 회사였기 때문에 메가스터디가 점유하지 못했던 논술이라는 부분에서 대표 회사로 자리매김하여 투자의 가치와 장래성을 인정. 골드만삭스에서 120억, 위만브라더스에서 60억의 투자까지 받은 업체였다. 이 역시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적절한 투자였는데 근데 문제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반전이 터졌다는 거다. 2007년은 대선이 열린 해였는데 당시 유력한 대통령 당선 후보로 이명박 후보가 뽑혔었고 엘리메뷰를 지지하던 수많은 투자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사교육을 제대로 키워주실 뿐이다 라고 예상하며 이제 대세 상승만이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서브프라임 위기 사태가 터지기 전 폭풍전야 상태에서 2007년 12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 엘리메뉴 주가도 역시 2007년 12월 19일부터 2008년 1월 4일까지 단기간에 플러스 20% 가까이 오르며 기대에 부응하는 듯했다. 그러나 며칠 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학생들이 내신 수능 논술 세 가지를 모두 보려니까 고통이 있다. 논술은 본고사가 아니냐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 수능 내신 반영하면 굳이 논술 볼 필요 없다.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자신의 교육 정책을 밝혔고엘림 에듀 주가는 그날로 대폭락하였다. 이후 기술적 반등을 몇번 하였으나 그 발언 이후 실제로 서울주요 사립대에서 논술 폐지를 확정 발표하면서 엘리메뉴의 2007년 전성기 주가는 이미 닿을 수 없는 별이 되고 말았다. 이후 여러 악재가 같이 겹치면서 2007년 최고가 4 7124원에 거래되던 것이 2010년 12월 10일 37원 상태에서 거래정지를 당했다. 속칭 우량주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이 망하기 전까진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국내 5대 은행. 조흥은행, 상업은행, 제1은행, 한일은행, 서울은행이 모두 망했다. 그 당시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조상제안서 중에 한곳 정도라도 혹시 망할 것 같지 않냐고 의견을 물었다면 모두 바보 같은 취급을 했을 것이다. 대우그룹도 마찬가지이다. 대우그룹도 당시엔 우량주였고 블루칩이었다. 나는 무조건 우량주에만 투자한다. 나는 무조건 1위 기업에만 투자한다. 라는 원칙으로 90년대 전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모토로라에 투자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우양주라는 기준은 그 당시에만 적용될 뿐이다. 리스크를 제로에 가깝게 최소화하기 위해선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 상패되지 않는다라는 절대적인 조건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반도체. 태양광, 로봇, 금융주, 소비주, 제약규 중에 누가 랠리의 선두에 올지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 세부적으로 업종을 나누면 더더욱 그렇다. 종합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뚫고 있는데 본인이 산 종목은 소외되어 홀로 놀고 있을 수도 있다. 종합주가지수가 3천에서 2천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3천이 됐다고. 자기가 산 주식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심지어 삼천일 때보다 더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그저 시장만 추종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